안녕하세요. 피규어 리뷰하는 꼬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피규어 우슬라 등장! 인어공주의 영어방 빌런 우슬라입니다. 에리얼도 결국 말빨에 목소리를 넘겼다는 그 빌런. 디즈니 빌런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죠. 우슬라는 이베이에서 약 12만 원에 구매했고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말레피센트랑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요. 얘는 어떻게 검색하시냐면 이베이에 우슬라 돌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빌런 콜렉션 마텔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빌런 시리즈가 쫙 나옵니다 꿀팁이에요 얘는 기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유일한 공주예요 그리고 얘는 맥토이 우슬라입니다 조금 징그자 징그러운... 우선 그러면 박스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벌써 무섭게 생긴 우슬라가 있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게가 좀 나가고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뒤에도 역시 이렇게 훌륭하게 있습니다. 얘는 조금 허접하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글이 있고요. 대박인 건 이제부터입니다. 짜란! 박수, 박수! 여기 보시면 이 부하들이 있어요, 양쪽으로. 얘네. 전기뱀장어. 이 부하들 나쁜 녀석들이 있고. 여기 위에 찍찍이가 있어요. 이렇게 찍찍이로. 전체적으로 약간 펄이 이씨 이렇게 해놨네요. 파라마! 파라마! 개봉을 해볼게요. 대박이다 와, 이거 보증선가봐요 이런게 나왔어요 명품이라 이거냐? 우슬라가 나왔습니다 오. 이가 그냥 빵빵해요 얘도 인형으로 약간 되있는데 안에 철사가 있는 것 같고 그레이트 빌런스 컬렉션 친한 박수 지금 철사로 이 문어 다리로 이거를 막아놨죠 이 왕관은 에리얼 대신에 딸을 위해서 노예계약한 트라이톤 왕의 왕관을 뺏은 건데 이 우슬라의 가장 리즈 시절을 이렇게 피규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성기 시절을 표현한 거죠 그 잠깐 뺏었던 이 삼지창과 왕관 진짜 그냥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좋은 플라스틱 같은 느낌? 얼굴도 아주 부드럽네요 근데 이 단점은 여기 보시면 본드 자국이 이렇게 있거든요 얼굴도 너무 표현이 잘된것 같아요 이점 디테일이랑 눈화장 디테일 디테일, 입 디테일, 귀걸이 디테일, 빨간 매니큐어까지 이런 스팽글 장식 하나하나 다 너무 잘 만들었고 그리고 머리도 약간 아줌마스러운 머리를 <웃음> 다른 분들 거 보면은 얼굴이 약간 약간 다르게 생기고 약간 흠이 하나씩 있던데 저는 진짜 여태까지는 다잘 뽑은 것 같아요 다리 몇 개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리가 여섯 개야 다리가 왜 여섯 개지? 너무 예쁘지만 얘도 확실히 박스에 있는 게 훨씬 아름다우니까 박스에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고객님 길을 가야겠다 음, 음. 지금까지 요슬라 후기였고요 저는 또 다른 후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꼬이였습니다